오늘은 KG 모빌리티 얘가 이제 쌍용차죠. 어, 얘 관련된 KG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G 그룹주는 KG 모빌리언, 모빌리티, 케 어, KG 스틸까지 뭐이 여섯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장에 한번 특징을 간단히 보시면 뭐 2차 전지가 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장인 삼성이 1. 4%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전체 그 반도체 시장에 그 아주 뭐 흐름을 나쁜 흐름으로 간 반면에 2차 전지주들은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 코스모화학 IRA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이 코스모화학은 리튬 또 코발트 폐배터리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이죠.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구산업 2차 전지 음극재 구리 관련주로 이 구리 대장주로 치고 나가면서 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 EV 첨단은 수산화 리튬, 다이나믹 디자인, 이, 이 니켈, 인디 니켈 관련주, 또 타이어 관련주죠. 얘가 두 개가 이제 상한가를 갖습니다. 자이글 2차전지 해외 합작법인 설립 관련해서 자이글이 이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AB 프로 바이오, 이 바이오 쪽이죠. 셀트리온 협력사고, 원전 해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원전, 또 바이오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AB 프로 바이오가 아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갤러리 우선주가 인적 분할을 됐죠. 이 하나 갤러리아가 하나 솔루션에서 계속 이제 사, 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상악가를 갔지만 시총은 373억 원대에 그리고 RF 세미가 오늘 상악가 같습니다. 경영권 이전 관련해서 상악가를 갔고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인 반면에 삼성이 1.4%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주가 좀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KG 모빌리티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시면 KG 품에 안긴 쌍용차가 51개월 만에 월간 최대 판매 대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4월 4일 내일입니다 상장 적격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곧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KG 모빌리티 관련된 KG 그룹주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4월 17일은 어이 의무 보유 등록된 이 39.1%인 7,300만 주가 이제 이 시장에 풀릴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KG 그룹주 어 한번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KG 모빌리언스가 시가총액은 이제 가장 낮은 2,600억 그리고 KG 이니가 3,000억대 KG 케미칼 3.7%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어, 시가총액은 5천억대 그리고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놈은 KG 스틸이 1조대입니다. 어, 그리고 이 KG ETS 같은 경우는 퍼는 1.5배, KG 케미칼이 1.9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 2배가 안 되는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고 PBR은 대체적으로 다 이제 1배가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가장 낮은 놈은 KG 모빌리언스 49%. 그리고 여기서 22년도 이제 배당을 가장 많이 준 놈은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어 그럼 이들 종목의 어 사업 내용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는 어 전자결제 관련주죠. PG 업체입니다. 어 실적은 그다지 이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이 21년도 대비해서 8%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 6 8억의 순이익을 낸 KG 모빌리언스 지금은 뭐 200일 선에 살짝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 8천원대에 달 때마다 좀 윗고리가 달리면서 요 아쉬운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KG 이니스트 얘도 이제 피지업체입니다. 얘는 13% 증가한 실적을 좀 보여주면서 KG는 이 순이익이 703억의 수익을 냈던 KG. 얘도 지금 2 0일선 바로 밑선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KG. KG 케미칼. 얘는 지주사죠. 비료, 니켈, 요소수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실적은 9,527억의 순이익을 내면서 237% 증가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뭐 거의 뭐 여기 어 지금 2만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두배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에 최고가는 이제 5만 2천원대에 어 가까이 붙어있는 가격대까지 지금 상승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얘가 이제 9천억의 순이익이지만 시가총액을 보시면 어 지금 뭐 시가총액은 5천억대입니다. KGETS 폐기물 관련주입니다. 얘는 어 369%의 어 순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어 지난해 벌어들인 금액은 이제 9,49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어, 얘가 이제 대장주죠. 어, 지금 24,000원대에서 한번 꺾였던 그 가격대까지 바짝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k 지스틸 요는 낙폭 과대 종이죠. 180%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어, 지금 바닥에서 어, 26,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죠이 케이지 스틸이 야금야금 어, 야금 이제 상승하면서 200일선에 살짝 이제 올라타 있는 케이지 스틸.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케이지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쌍용차가 이제 거래가 어, 이 케이지 모빌리티로 거래가 제대되면서 이들 그룹주들이 어떤 영향을 갈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